안녕하세요 달토끼님들. 로앤우더 출판사와 달꽃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달디입니다. 매번 달꽃출판사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로앤우더 출판사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위너기출지문 OX민법이라는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책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오늘은 이 책의 장점, 강점들을 파악해서 어, 위너기출지문 5X 민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한다면 좀더 얼마나 효율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판사 책 어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요즘은 셀프 피할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출판사 책을 저희가 홍보 안하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이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너기출지문 OX 민법을 달디와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공인중개사님이 쓰셨고요. 합격을 하시고 과외를 하시면서 어, 공인중개사 준비를 위해서는 OX 지문 문제집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셨다고 을 해요. 그래서 만들게 된 책입니다. 위너 시리즈로 내실 계획이고 현재는 민법만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어, 시리즈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어, 위너 시리즈가 어, 언제 나올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이 나와있어요. 어, 8개년 기출 지문 총정리 이해하기 쉽도록 풍부한 조문과 판례 어려워지는 시험 경향에 맞춘 꼼꼼한 해설 명가락을 위한 수험생용 중요 지문 별도 표기, 2 0부의 민법 기출문제 별도 수록 라고 써있습니다. 금액은 정가가 1 8 0 0 0원이시고요 어, 온라인으로 구매하셨을 때는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머릿말이 먼저 나오고 넘기시면 수험 가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수험 가이드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음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너 기출 지문 OX 민법에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중에서 자주 볼수 있는 오지선다 객관식 형태가 아니라 OX로 분설된 지문이라는 점이에요. OX로 분설된 지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가감없이 장단점을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장점은 문제가 이렇게 분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서 핵심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만약에 풀고 답이 틀렸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죠 오지선다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라면 아셨을 텐데 다섯 개의 지문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문이 한세 개만 있어도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정답을 걸러낼 수 있어요 세 개를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두 개는 내가 잘 모르더라도 어, 근거를 갖고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내가 하나만 아는데 그다그 그 지문이 정확하게 정답이다 라고 확신이 있으면 네개의 지문을 모르더라도 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어디를 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OX 지문은 어디를 몰라 딱한 부분을 모른다고 했을 때 정답에 ox가 유추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때 자기 의 취약점을 파악하기에 매우 좋은 문제집 형태예요. 그리고 ox 지문은 이렇게 제1장 법률행위 일반 이런 식으로 파트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문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트가 얼마나 기출 빈도가 높은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한 파트에서 얼마나 얼마나 다양한 지문이 나오는지, 비슷한데 어디 부분을 살짝 바꿔서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X 지문을 어, 풀면 음, 나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ox 문제를 되게 선호했거든요. 어, 여러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아주 한몇년 전에 서법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어, 나름 많이 풀어본 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 솔직하게 이렇게 피드를 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사심이 들어가 있긴 하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OX문제집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문제집만 풀면 되지 오에, 오지선다 문제는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오지선다 문제가 가진 장점, OX문제집의 단점이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실전 간극을 키우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를 객관식 시험을 보려면 어쨌든 그풀수 있는 문제의 스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내가 두개 지문을 모르더라도 답을 유추해 낼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실력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스킬적인 측면을 연습해 볼수 있는 어, 기회가 오 x 문제에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선다 문제를 오 x 문제를 풀고 나서 풀어보길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 x 문제집을 통해서 나의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은 좀더 보완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오 x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 오지선다 문제집을 풀면 은실전 감각을 키우기 아주 유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에게 OX문제집을 일차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오지선다 문제집을 통해서 음, 실전감각을 키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OX문제집을 푸셨다면 은 오지선다 문제집은 이렇게 장,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거 말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 되어 있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야지만 실전감각을 키우고자 하는 어,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책이니까요. 이렇게 파트별로 정리되어 있으면은 나눠져 있으면은 이 파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지만 실전 감각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게 이렇게 목차별로 시험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그 파트가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OX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객관식 문제집이 아니라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집을 풀기를 저는 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OX문제로 되어 있다는 장점을 어, 첫,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 공인중개사 책 중에는 OX문제로 된 책이 있어요. 실 중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위너기출지문 OX민법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음, 로에노더 출판사에서 어, 출간되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 당연하죠 저희 출판사니까 그렇지만 어, 장점이라고 저희, 저희 책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써 있듯이 8개년 기출문제가 총정리돼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공인중개사 책은 모든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가 않아요 음, 그 책을 집필하신 분의 의도에서 이 문제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집필하신 최성수 공인중개사님은 모든 기출 지문은 어떻게든 한 번은 풀어봐야 한다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문을 수록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기출 지문만큼 음, 완 좋은. 완벽하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뛰어난 어,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출질문만 여러 번 풀고 거, 그 지문만 확실히 알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경험을 한 바도 있고요 물론 저는 변호사 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했고 어, 진로를 틀어서 출판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 저도 공부했을 때 어, 나름 좋은 점수를 받았던 과목이 있고, 음, 그 과목은 저는 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법은 아니었어요. <웃음> 민법은 제가 되게 어려워했던 과목이에요. 민법은 아니었고, 제가 제일 잘했던 과목은 형법이었는데, 형법을 제가 ox 지문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ox 지문으로 공부를 했고, 제가 최고 득점을 맞았던 점수는 한 문제 틀린 거였어요. 그때 점수가 제가 93점이었나? 그랬, 97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X 지문, 이 문제집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OX 지문으로 공부를 하라고 강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별표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표시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은 명가락을 위한 수험생용 중요 지문 별도 표기라는 게써 있어요. 이게 그 별도 표기한 부분이에요. 공인중개사님께서 어, 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 문제집을 다 풀었는데 한번더 시험 전에 풀고 싶다 그럴 땐뭘 후드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별표 표시된 부분만 체크를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명가락은 면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문제를 푸시고 본인이 이 문제를 틀렸잖아요 그러면 은 어, 여러분들만의 어떤 표시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 시험 보러 가기 뭐 전날이라든지 음, 당일날 음, 쉬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이 별표 표시된 부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를 체크를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파악해서 명가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출문제 제몇 년도 제몇회 출제되었는지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매년 출제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위너기출지문 OX 민법의 또 다른 장점, 강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집을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은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해설이 되게 풍부해요. 이렇게 해설을 길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 해설을 길게 쓰면 책이 두꺼워지죠. 그래서 저희도 책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해설 크기를 조금 줄이긴 했어요. 근데 어, 이렇게 조그맣게 폰트를 줄여서라도 해설을 많이 넣은 이유는 어, 최성수 공인중개사님이 이 책을 쓰기 전에 공인중개사 주엄, 준비생들 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셨는데 음, 법대를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많고 또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깊게 공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에 보통 해설이 짧거든요. 짧은 해설을 가지고는 그걸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성수 고, 공인중개사님은 과외를 하실 때도 그 학생분들한테 판례 원문을 많이 어, 뽑아서 보여드렸다고 해요. 판례 원문을 읽으시면 이이 어, 이 문제는 되게 요약돼서 나오거든요. 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돼서 나오는데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 판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업무는 어, 위너기출증문엑스민법이 책에는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 문제는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이게 O냐 X냐를 물어본 질문인데 이거는 X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 말이. 그거를 판례를 보면 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라고 판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쉽도록 여기에 밑줄을 끄어가지고 중요 문장을 또 표시해 주셨어요. 이것만 읽으면 이 문장이 O인지 X인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 문장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주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법률행위라는 것도 솔직히 생소한 단어고. 효력발생요건 이것도 생소한 단어야. 이런 증명? 거래계약에서 효력발생요건 무슨 뜻이지?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판례원문의 문장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 판례원문에는 약간 풀어서 써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판례 원문이 솔직히 판사님들이 쓰시는 어휘로 구성되어져 있다 보니까 딱딱한 부분이 조금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서 해설을 되게 길게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해설도 있고 읽고, 읽고 판례 원문도 보시면 더 이해가 쑥쑥 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팁을 표시해 둬서 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요점? 요점정리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푸시고 여기에 대한 팁준법률행위는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로 이해하여 풀이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음, 이해하면 제일 좋고 이해가 안 되면 은 암기하기 쉽게 이해 또는 암기하기 쉽게 표시를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팁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팁 부분을 이용해서 암기하고 요점을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해설이 꼼꼼하고 조문과 그리고 판례가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보시면 은 이렇게 문제의 밑에 해설 밑에 또 작은 문, 번호로 문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 문제의 어, 변형? 변형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 교환은 의무부담 행위이다. 그러니까 OX인지를 물어보는 이 문제가 제23회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채권행위는 교환이냐라고 묻는 이 문제가 24회에 또 출제가 됐다는 거죠.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인지를 물어보는 행위가 또 24회에 출제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식으로 문장이 약간 변했잖아요 문장이 어떻게 변해서 얼마나 자주 출제된 지를 파악을 하기 쉽게 딱 구성을 해두셨어요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문제 중에는 객관식 문제 중에는 이렇게 오엑스 문제집으로 분설하기 쉬운 문제가 있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보통 사례로 돼 있는 문제가 조금 오엑스 문제집으로 분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최성수 공인중개사님은 이 부분을 사례로 나온 거는 이렇게 묶어서 오엑스로 분설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표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띄어져 있는 부분부터, 그리고 회색으로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사례 문제기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부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점점점 보이시죠? 이 점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선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제인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요 문장을 읽고, 이 아래 문제를 푸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팁에는 이렇게 표로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정리, 요점 정리를 하기가 쉬우신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OX문제로 각 분설돼서 출제가 되고 여기 이제 회색 박스 처리된 거는 말씀드렸듯이 사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선 표시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하나의 사례문제, 그러니까 이 회색 박스에 딸려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어, 표시해서 푸시면 되세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수험생이었다면 이렇게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따로 요약서가 필요 없고 이한 권을 가지고 요약정리부터 나의 취약점 부분을 파악해서 시험장, 당일까지 이한 것만 들고 가면 완벽 정리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조문을 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셨는데 제가 사법시험 준비를 할 때도 교수님들께서 이 조문에 대한 중요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조문만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문제 고득점을 맞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기본을 그리고 조문만 이해해도 기본을 할수 있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조문집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솔직히 법전을 자주 들고 다니진 않았어요 법전의 한자도 많고 두껍기도 하고 물론 한글 법전이 따로 있고 작은 법전이 따로 있지만 법전을 들고 공부를 솔직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좀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조문에 어, 정답이 다 있거든요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그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물론 판례도 중요하지만 판례도 근데 조문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법전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문이 1순위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있는 조문이 이렇게 표시돼서 나오는데 조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이걸 보면 확연히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조문집을 따로 사서 보기에는 솔직히 이해가 잘안 가요. 왜냐면은 이 조문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 밑에 이렇게 해설의 조문이 들어가면 이 조문이 이렇게 변형돼서 이런 문제로 출제되는구나를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말 어, 완전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도 보면 조문이. 이게 다 조문 문제거든요. 해설에 조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조문에서 이 문제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11조에서는 벌써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1조 문제죠. 111조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119조 각자 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변형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어명가랑은 당연히 변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쭉 넘겨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잘 설명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음, 최성수 공인중개사님이 저희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공동저당에 대해서 아무래도 표랑 그림으로 보면 좀더 마음이 와닿는게 있죠 표로 많이 정리가 되어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이 책을 활용하시면 정리하게 되게 편리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29의 민법기출지문 문제가 별도 수록되어 있어요. 맨 뒤쪽에 보시면 은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가 여기 수록되어 있어서 OX문제를 푸시고 이거를 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OX 문제를 풀고 기출 지문 문제를 통해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책에는 전체 뭐 8년치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최근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OX 문제집을 한번 푸시고 이거를 통해서 기출 지문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실전 감각적인 느낌도 키우실 수 있고 어, 여기서 이제 풀고 끝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음,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가 틀렸어요 그러면 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물어보는 게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거니까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의 부분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 부분을 목차에서 찾아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은 법량의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음... 여기 있네요. 저도 공부한지 오래돼서 찾기 힘듭니다 무효와 취소 파트에 있습니다 목차에서 보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나와있는 이쪽 페이지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 페이지를 한번더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 뒤에 걸 풀었기 때문에 어 돌아와서 체킹을 했을 때 내가 그 당시에 풀때 많이 틀렸는 파트인지 이게 아니면 어, 잘 맞았는데 까먹어서 어, 틀리게 됐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여러 권을 풀면 물론 좋죠 근데 시간적이나 그런 제약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저는 여러 권의 책을 풀기보다는 차라리 한 권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한 권에 내가 공부했던 기록이 모두 다 남아있는 거죠 틀리고 맞고 그리고 점검을 했을 때, 다시 봤을 때또또왜 틀렸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제대로 파는 게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출 지문, UX 문제를 다 풀고 기출 지문으로 마지막 정리까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로앤오더 출판사 사장 저 달디의 사신 가득 담긴 그리고 나름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 설명한 위너 기출 지문 ox 민법 이, 리뷰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어, 리뷰 영상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음, 소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너 기출 지문 ox 민법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문제집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음, 목표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길 제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달꽃출판사의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